안녕하세요. 이거요 호박 밭에서 따왔어요. 적은 것도 있고 좀더 조금 더 적은 것도 있고 이거는 동 이거는 이게 긴 거는 동호박이에요. 동호박 이걸 갖고 호박지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요거는 이거 조선 호박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이거는 멀쩡하니까 나놨다가 나놨다 나중에 해먹고. 이거는 호박지 호박김치 담을 거고 요거는 이제 말려놨다가 그냥 놔두면 썩으니까 말려놨다가 겨울에 호박 범벅떡 해먹을 거예요 호박 범벅떡 맛있어요 호박 많이 먹으면 몸에 좋잖아요 이걸 말려 말려놓고 부어서 소금열좀 넣어주고 물을 조금 끼얹고 이무청이에요 호박하고 섞어서 담을 거니까 이거는 배추 원래는 배추 그 우거지 배추 우거지를 해야되는데 없으니까 이게 배추가 이렇게 상태가 안좋아갖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렇게 상태가 안좋아 이게 썰에 김치예요, 맛김치 막김치 그래서 막 담아 막김치라서 이거는 쌈 싸먹어야지 고소하니까 이게 무 이빨가 좀 뻣뻣해서 소금을 좀 많이 넣었어요 됐어 다 절거졌네요 이것도 다 절거지고 오박은한 번만 쳐야 돼 많이 스치면밥물이다 빠져 이건 두번 정도 두번이 쳐야지 아까 한 번에 쳤으니까 미나리예요 미나리 이것도 또래가서 뜯어왔네요 <웃음> 밥도한 주먹씩 여기 쪽파는안 넣고 이게 대파예요 대파 하나 반 정도 썰었어요 이렇게 어식 어식하게 또 양파도 있던 거 반쪽 반쪽 썰고 이게 새우살이에요 새우살 이거를 다져가지고 넣을 거예요 이거 오징어, 오징어 다져서 넣어도 되고 어, 그 동태살 그런 거 다져서 넣어도 되고 이건 자기 넣고 싶은데 넣으면 돼요 마늘 좀 넣어주고 생강도 넣어주고 이 액젓이에요 이게 지금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이거 다 써도 괜찮아요 한번더 받치면 없는데 안 받쳤더니 찌꺼기가 있네 새우젓 한두큰술 정도 설탕도 두개 정도 다 들어갔나? 다 들어갔지? 난 모르지 <웃음> 내가 뭐라로 뭐라를 해야지 일년을낸게 김치 담은 거 지켜봐 놓고 몰라 내가 잊어먹으면 니가 말을 해줘야지 정성이 안들어갔네 정성. <웃음> 정성이 정성이 안들어갔어 정성만 넣으면 되겠네 <웃음> 지금 정성 넣고 있어 왜그래 고춧가루는 또 넣어 봐갖고 장갑을 끼고 해야 돼 응, 장갑은 이 장갑을 끼워야겠어요 손에 물기 있으면 저희 장갑은 절대 안들어가 맞아 안가지 빼먹었잖아 이제 생각났다파풀풀 찹쌀 풀, 풀, 탑살, 풀. 이정도만 넣고 미나리하고 다시 많이 들어갔네 고춧가루는 역시 모자라고 붓도 놓고 이거는요 김치로 먹는 게 아니고 찌개용이에요 찌개용 여기는 깨소금을 안 넣었어요 찌개 끓일 거니까 깨소금은 빼야지 고춧가루 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빨갛게 안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짭짤하게 담아야 돼. 왜냐면 하 찌개 끓일 때물 붓고 끓여야 되니까 짭짤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오래, 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 좀 짭짤하게 해서 담아야 돼. 간을 볼까? 음, 이파리는 좀 짭짤한데 저 국을 조금만 더 넣을까? 떡고이한 200, 한 180ml 정도 들어갔네요. 국물을 이것도 좀 부서줘야 돼. 물 한, 한컵 정도 부쉈어요 고춧가루 색깔 참 진짜 이쁘다. 야, 고춧가루 색깔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 음. 음. 뭐 태양초가 있냐 없냐 해도 태양초라고 샀더니 이렇게 꽃도 색깔 이쁘네요 이 오래 두고 먹을 거는요 이게 좀 우거지지니까 우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꼭 눌러줘야 돼 그리고 요 김치는요 어, 김장하고 나서 그 배추 우거지랑 무 우거지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때 담, 담는 담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미리 담았어요 음, 딱 맞네 이거 진짜이 아닌데도 이게 이게 뚜껑이 없으면 요 위에다가 무 이파리를 싹 해주면 돼요 익으면 익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 찌개거리가 마땅하니 없을때 한번 썩 끓여가지고 어. 이제 먹는 이 김치예요 이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꼭 찌개 끓여서 먹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치가요 이거 이틀이 조금 안 됐는데요 만 이틀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실을 어느다 놨더니 익었네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찌개 끓일거예요, 오늘은. 멸치를 살짝 볶다가 비린내 나니까 그냥 하면은 살짝 볶아줘야 돼. 쌀뜨물을 이 쌀뜨물이요, 그 밥하면 구수한 냄새 나잖아요. 이것도 이 쌀뜨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걸로 찌개 끓이면더 구수하니 맛있어요. 그리고 멸치 국물도 더잘 우러나고 여기에 이제 다시마 몇개 넣어주고 그만 끓이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호박을 좀더 넣을까? 호박 여기에 육수물을 좀 부어줘요 잘박잘박할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 돈돈육 미백 삼겹살인데 이게 좀 찌개용인데요 여 기름기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끼어 있는 걸로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은 좀 퍽퍽한데 이거는 부드러워요 이것도 좀 이렇게 넣어주고 돼지고기 어느 정도 끓었으니까 생강을 조금만 넣어주고요 마늘도 좀 넣어주고 김치 담을 때 들어갔는데도 좀 넣어줘야 돼 김기름, 두부를 조금 넣고 청양고추 3개 썬 거예요 대파 어슷써세요 우리 우리 이거 마당에 있는 파는 파가 아직 덜 커가지고 잘 자라서 어지안 썰었어요 주가루를 살살 뿌려주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진짜 안해 드시면 후회해 이거 그 한경도 한경도 분들이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지금 끓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간은 간은 이제 김치를 좀 담을 때 김치보다 조금 짭조름하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싱거우면은 혹시라도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 맞추면 됩니다 한번더콕 끓여가지고 아 이정도 끓으면 이제 다끓었어요그래 먹을 일만 남았어요 <웃음> 간좀 보고 음, 어,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먹으면요 김치찌개 안 먹어요 김치찌개보다 몇배 맛있어요 혼자 계신 분들은 조그만 뚝배기에다가 딱 먹을 만큼만 끓여서 그렇게 드세요. 이거는 호박지, 호박지로 지금 이렇게 찌개를 끓였잖아요. 근데 이 호박지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이거는 찌개용으로 이게 담은 거니까 이제 가끔 어, 찌개거리가 마땅치 않고 그럴 때한 번씩 꺼내 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은 어, 생활비도 <웃음> 절약되고 어, 맛도 있고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